안녕하세요. 이비용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화면 상단을 터치하면 점색개 나오죠? 거기에 보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에서 한글과 영어 자막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자막으로도 얼마든지 시청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이비용 골프학교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은 퍼팅 레슨 옥퍼시죠 옥퍼 옥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옥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옥퍼 스트로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스트로크 방법 어뭐 여러 가지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지난번에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인스핀, 아웃스핀 이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실전에서 쓰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아, 오늘은 스트롱만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라는 걸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퍼팅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잘 집어 넣으면 뭐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떠한 자세건 간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그냥 들어가면 좋은 거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안 들어가네요 좋지 않은 자세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난 시간에 어, 이렇게 옆을 보면서 실제로 홀과 소통을 하세요 해서 이렇게 미는 연습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스트로크 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똑바로 치는 거 이전에 아웃 스핀 이라고 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인 아웃 스윙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아웃 스핀 그리고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인스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여기에서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아웃스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인스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스핀, 아웃스핀, 인스핀, 아웃스핀에 대해서 하다 보면 내 스트록이 정확하게 스퀘어로 빠져서 이 아크대로 빠지는 건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 나한테 편한 스트록 즉 내가 보내고자 하는 라인을 태울 수 있는 스트록이 뭔지를 찾아보자 라는 게그 취지 였거든요 근데 저는 대체로 이렇게 섰을 때 밖에서 안으로 치는 이 스트록을 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치는 저는 인스핀 타입의 퍼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퍼팅 스트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 등장하는 퍼팅 스트록은 뭐냐? 제가 이 옥스윙 50강이 끝나면 펄펄 날 건데 그때 주된 주인공으로 등장할 녀석입니다. 바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퍼팅 스트록을 할 때요. 그냥 어떻게 여러분이 서건 간에 편하게 서서 여기에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려치는 느낌의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아웃이건아웃인이건 여기에서 다시 아래서 위로 친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아래서 그게 뭐 스퀘어도 괜찮고요 아래서 퍼팅을 할때 아래서 위로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프로들이 그렇게 퍼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서 위로 여기서 아래서 위로 아래서 퉁 위로 친다는 느낌이에요. 다시 여기에서 아래서 이렇게 아래서 위로 친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해요. 그러면 소위 그 앞으로 밀어치기라고 하나요? 당구에서 그러니까 위를 쳐서 딱 굴러가는 거잖아요. 골프는 절대로 탑스핀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풀스윙에서. 그니까, 이, 우리가 공을 칠 때,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클럽이 로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프트를 가운데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프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 레슨 주제로 잡을 건데, 요 가운데가 공이 맞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은 밑으로 들어가서 공 아래쪽을 맞기 때문에 공이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한 분들 많아요. 누워있으니까 떠있고, 서있으니까 앞으로 가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실제로, 우리는 사이드 블루로 수평턴을 하면 이렇게 돼 있는 로프트를 가진 클럽은 옆을 맞을 것이고 누워 있는 클럽은 밑에를 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윙 구조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골프채마다 스윙이 좀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맥락이에요. 하지만 왜 갑자기 거기 갔다 오느냐? 하지만 퍼팅에서는 공을 띄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탑스핀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선 상태에서 약간 손장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위로 걷어 올리듯이 응, 위로 걷어 올리듯이 자또좀 봐야 되겠네요 타겟을 자 보고 나 위로 걷어 올리듯이 그러면 공이 계속 굴러 가죠 큰 힘이 아니어도 또 여기에서 위로 걷어 올리듯이 위로 걷어 올리듯이 쭉 치고 요또 위로 아래에서 위로 걷어올리듯이 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공을 갖다가 그냥 아주 내가 뭔가를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하면 그냥 공이 계속 굴러가죠. 계속 굴러갑니다. 또, 지금 스윙 크기는 뭐 크지 않았지만, 또,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하면 쭉 가요. 아, 저는 참 스크린 골프 퍼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실력보다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또 아유, 그냥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약간 손장난하듯이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제 이런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야 될스트로크는세 가지예요. 아래에서 위로 스트로크 그리고 인스핀, 아웃스핀 이거를 선택을 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스트로크가 뭐냐? 그러면 인스핀은 뭐였어요? 밖에서 안으로 당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치는 게 진짜 인스핀인 퍼시고,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표현한 거죠. 아웃스피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게 이제 아웃스피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치는 건 아니라고 랬어요 이러한 느낌으로 스트로크 연습을 했을 때, 정말 미세하게 터치가 돼요. 인스피는 어떻게 되냐면, 이5터 정도는 거의 요 정도예요. 거의 요 정도. 그리고 스트로 크기도 아웃스피는 여기에서 거의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그 스윙 크기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스로 트 연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스핀 아웃스핀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치면 아웃스핀, 내쪽으로내몸 쪽으로 내 몸쪽으로 당기면 인스핀. 그다음에 아래서 위로 치는 이세 가지 스로 트 연습을 꼭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큰 실수 없이 일정하게 터치가 나오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래서 위로 하다 보면 이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저도 몇개 그랬는데 이렇게 거의 가지 않는 드는 동 많은 동안 스트로크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골퍼들은 그냥 편하게 퉁퉁 걷어치면서 이 거리를 일관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골퍼가 있고, 뭐 너무 심하게 들면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인스핀 밖에서 이렇게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똑바로 칠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아웃피는 스 여기에서 여기 쳤을 때 작은 스트로크로도 똑바로 칠수 있는 이런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니까 요세 가지. 이게 저희 옥퍼스에서 제시하는 스트로크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스트로크 연습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러 요런 게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핀으로 좀 추가적인 걸 드리면 큰 스윙 하지 말고 조금만 빼서 약간 요 정도만 빼는 거죠. 이만큼씩 빼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미는 거를 더 효율적으로 쓰면 훨씬 더 컨트롤이가 좋아요. 여기에서도 조금만 빼고 오히려 미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퍼팅을 갖다가 내 주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웃스피도 마찬가지 작게 빼고 약간 미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컨트롤 하기가 훨씬 좋다 그래서 지금은 인 아웃대로 모양대로 지금 탁탁탁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드로우 라인 페이드 라인 일때 오늘은 여러분께 만날 수 있도록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말 뭐그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제가 왜 자꾸 인, 아웃, 인, 아웃 이런 스핀을 여러분께 제시 하냐면 똑바로 못 쳐요. 똑바로 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 괜찮았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띵 눌러주시고요. 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옥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파 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옥 맞습니다.